예, 지금 보시는 제품이, 그, 아들로 4개 제품 중에서 제 마지막 컬렉션이라고 할수 있는 야타가루시입니다. 아, 야타가루시고, 야타가루시는 기본 모양은, 저, 그, 야마토쿄, 야마토쿄랑 같은 스티칭 구조, 뭐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제품이지만, 풀캥거루 버전이다. 하는 거죠. 풀캥거루 버전이고, 어, 풀캥그루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가 이제, 야마토쿄랑 하나가 호렌소가 이제, 풀캥그루 버전인데, 호렌소랑은 뭐, 기본적으로 조금, 모양은 다릅니다. 모양은 다르고, 보시다시피, 스티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르죠. 좀 다르고, 음, 야마토쿄도 그, 제가 보통 이제 250으로 신는데이 제품은 지금 25, 보시다시피, 250 사이즈로, 아 어, 했고, UK는 뭐, 예, 6, 그 다음 US 7, EUR 39. 보통 40, 45 정도가 잘 맞는 편인데, 다른 브랜드들은. 이 제품 어쨌든, 야타 가루슈는, 어, 보시다시피 250 사이즈. 가드로는 250 사이즈를 다 신으면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예, 야타 가루슈 제품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도착을 했고, 음 가죽의 두께 뭐 이런 측면 전반적으로는 뭐 호렌소랑 유사한 점도 있긴 합니다 유사한 점도 있긴 하지만 아 또밀하게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또 자, 아, 다른 점도 있고 풀캥거루가 없어지고 있는 이제 나이키 나 아디다스 뭐 푸마 이런 데서부터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어쨌든 이 아들러에서는 이렇게 일본 브랜드들은 여전히 풀캥거루를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있고 고집하는 브랜드도 있고 아, 우리가 보시다시피 예, 요게 음, 야타가루슈 제 마지막 그 컬렉션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선택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음, 결국 그 발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게 발볼이 어떨까 하는 우려가 좀 있었었는데 좀 좁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발볼 자체가 좁은게 아니라 여기가 너무 타이트하게 조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는데요 신어본 바로는 뭐 그렇게 이 부분이 우려 정도는 아니었다 하는 점입니다 하는 점이고 음 가죽 풀 갱거루 캥거루 가죽의 그질감 느낌 이런 것들은 온전히 잘 예. 그 반영되어 있어서 아 진짜 제 축구화를 잘 만드는구나 일본 사람들이 예 그런 느낌 을 한껏 받게 되는 제품입니다 예 뭐, 그냥 버시도, 뭐, 멋있죠? 캥거루 가죽 제품들이.